제림 예수의 이름은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주장은 종교 사기입니다. 제림 예수의 이름, 이만희, 이만희 교주의 주장은 종교 사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단사입이 정보센터 정진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단사입이 신천지 종교 사기 수법 공개, 이만희 교주는 답하라 101가지 거짓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제는 제림 예수의 이름은 이만희 제림 예수의 이름은 이만희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 분들과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과 신천지인들과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그리고 신천지 강사들이 어떻게 종교 사기를 치는지 어떤 속임수를 쓰는지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단 상담을 지금 약 10년 정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왜 열심히 하시냐고,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단 상담을 하는 이유는, 제가 올려놓은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단한 명, 단한 명의 신천지에 빠진 청년이, 신천지인들이 단한 명만이라도, 이 영상을 보고, 사이비 집단인 신천지에서 나와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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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교주의 성경해석에 오류가 있다면 이만희 교주의 계시는 가짜입니다 종교사기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신념이 무엇인지 정말 여러분들의 구원자는 예수님인지 아니면 이긴자 약속의 목자라고 하는 인간구원자라고 하는 이만희 교주인지 여러분들 마음속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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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천지에 지금 입교한 상태라면 파란 책, 빨간 책, 주제별 요약이라는 책도 여러 권 사셨을 거고 요한계시록 실상, 천국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파란 책과 천지창조라는 빨간 책을 구입했을 겁니다 천지창조와 요한계시록 실상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쓴 계시를 받고 썼다는 그 책들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이만희 교주가 받았다고 하는 계시는 종교사기입니다.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천국이 아닙니다. 신천지에 구원도 없습니다. 신천지의 끝은 지옥입니다. 이만희 교주의 계시는 가짜입니다. 종교 사기입니다. 왜 이만희 계시가 종교 사기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주장을 확인해 보시고 신천지에서 탈퇴해서 다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오늘 주제 재림 예수 이름 이만희 이만희 교주는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교주를 재림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이 이만희씨의 육체와 함께 한다고 라 말하지 이만희 교주는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만희 교주는 천지창조 요한계시록 실상 성도와 천국 주제별 요약 여러가지 자기가 써놓은 책에서 재림 예수의 이름은 이긴자 이만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만희 교주가 재림 예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의 이름은 이만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천지창조와 요한계시록 실상 이만희 교주가 계시를 받고 썼다는 이만희 교주의 책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 신천지인들은 이만희 씨가 재림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재림하셨는데 영만 재림하셔서 영은 단독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만희씨의 육체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만희씨와 신천지 강사들과 신천지인들은 이만희를 재림예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만희씨와 신천지 강사들은 이만희 교주를 재림예수라고 하지 않지만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과 신천지인들은 이만희 교주를 보면서 재림 예수라고 인식합니다. 재림 예수를 생각합니다. 이만희 씨를 보는 것이 재림 예수를 보고 있다고 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 있는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답하라 신천지 101가지 거짓말 종교사기수법 공개 재림 예수 이름 이만희 재림 예수 이름 이만희 신천지에 들어가면 천지창조라는 책과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책을 구입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나 신천지인들은 천지 창조와 요한 계시록 실상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국 비밀 요한 계시록 실상이란 이 책은 2005년에 나왔지만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 책은 많은 수정을 거칩니다. 많은 곳에서 수정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2011년도 2005년도 요한 계시록 실상의 페이지 수가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확인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실상 419쪽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게시를 받고 썼다는 책 내용입니다. 재림 예수의 이름은 이만희라고 이만희씨가 주장한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실상 419쪽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본문의 백만은 예수님께서 택하여 안수하고 대연자로 삼으신 사도요왕과 같은 목자이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타신 백만은 육체는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택하신 사도요왕과 같은 목자 이만이다. 바울은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 소의의 병기라고 하였으니 육은 영이 거하는 집이자 들어쓰는 도구임을 알수 있다. 이만희의 육체는,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 육체를 들어서 사용한다라고 이만희 교주가 주장합니다. 육은, 육체는, 이만희 교주의 육체는 예수님의 영이 거하는 집이자 들어 쓰는 도구임을 알수 있다. 초림 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성전 삼으시고 도구로 삼아 역사하셨다. 본문의 백마와 탄자도 이러한 관계에 있는 육과 영이다. 그래서 백마는 이만희 교주의 육체고 탄자는 예수님입니다. 이만희씨의 육체 예수님의 영이다. 비유한 말과 탄자의 실체가 부림을 받은 육체와 부리는 영이라는 것은 계시록 6장에서 설명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란다. 참고하기 바란다. 그런데 요한은 백마탄자에게 또 다른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한다. 그 이름은 과연 무엇인가?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긴 자가 예수님께 받은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은 흰돌을 받은 이긴 자 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 그 이름은 흰돌을 받은 이만이 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 계시를 받은 요한 계시록의 실상을 계시받은 신약 새 언약의 말씀,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받은 이만이 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고 한다. 그 이름은 계시록 3장 12절에 밝힌 바 이긴 자 위에 이만이 위에 기록해 주기로 한 예수님의 새 이름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새 이름은 본문의 백마와 탄자 이만이와 탄자 예수님 곧 게시록 2장 3장에 약속한 이긴 자와 예수님만이 아는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만이 교주가 게시를 받고 써놓은 책입니다. 이긴 자와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제림 예수의 새 이름이 무엇인지 안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리매수의 이름 제리매수의새 이름이 이만이라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주장을 합니다 천지창조 46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지창조 461쪽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테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계시록 2장 17절 이긴 자가 받는 흰돌은 요한 계시록에 예언된 대적자 사단 니골라단과 싸워 이김으로 받게 된다. 흰돌은 받은 자만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며 그것을 받게 되는 자격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이름은 힘도를 받은 자밖에 알지 못함으로 비밀인 것이다 그 비밀을 알려줄 사람은 오직 힘도를 받은 한 사람 이만이 뿐이다 그러므로 그새 이름이 무엇인지 이만이 이긴 자를 찾으면 알수 있다 그래서 제리 매수의 이름이 비밀인데 무엇인지 알려면 이긴자 이만이를 찾으면 알수 있다고 이만이 교주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천국 비밀 요한계시록 실상 94쪽 95쪽 예수님의 새 이름 이긴자 위에 기록해 주시는 예수님의 새 이름은 무엇인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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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신부로 삼은 이긴자의 이름이 된다. 예수님이 신부로 삼은 이만희, 이기는 자 이만희의 이름이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만희씨를 재리매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만희씨가 개시를 받고 적은 천지창조나 요한개시로 실상에는 예수님의 새 이름이 이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 아래 보겠습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이만이 교주가 주장하는 초림 예수님은 영은 단독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된 존재가 초림 예수님입니다 영은 육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재림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신천지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만희 씨는 아닙니다.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은 이만희 교주의 육체와 하나, 육체와 하나 되어서 함께 하는 분이지 이만희 씨가 재림 예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만희 교주는 재림 예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의 이름은 이만희라고 이렇게 이만희 교주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재림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과 이만희의 육체가 하나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은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초림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의 지배자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영과 이만희의 육체가 하나 된 존재여서 이 존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존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14만 4천의 순교자의 영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결국 그 순교자의 영들이 여러분들의 육체를 지배한다는 것이 신천지 교리의 신인합일체 육체영생불사, 영육합일체 육체영생불사라는 신천지 교리의 결론이라는 겁니다.